출연! 자 이제 5번 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이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연! 출 출연! 출연! 출연! 출연! 흰색 조끼입은1팀 4위로 자, 3위 이어서 청룡팀, 청룡팀 청룡 아, 청룡 청룡 3위 청룡팀. 음 소리를 고맙습 한국의... 종합주우은 단결팀 900점 률률인데 줄다리기에서 차돌이 2위에 또, 단결이 3위에서 줄다리기 우선순위에 서 차돌팀 우승, 우승을 하겠습니다. 종합우승 시상을 가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총동대장님께서겠습니다종합우승 차돌팀, 주우 단결팀 대표 회장님들 단사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돌팀 주면수입니다 이어서 우승 차돌팀 상금 50만 원. 다음 우승팀 아, 아 차돌팀 우승팀 상금 100만 원 주면승 강렬5 0승원입니다 상대장 시상 개별 기별 기준으로 추상합니다. 1등 최단 정가상6 1년 정가 28회 선언입니다. 24회 되겠습니다. 56명 나왔습니다. 3등 70만원 되겠습니다. 3등 18회 도면이 되겠습니다. 46명에서 3등 50만원 입니다 4등 13회 36명 나왔습니다. 30만원 되겠습니다. 5등 16회 도면이 33명 나오 3등 60만원 되겠습니다. 진짜, 성공 50만 원1회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30만 원입니다. 아, 아 예, 한 명입니다. 아, 228번. 얼마나, 몇 원입니다. 원. 예, 중앙리권 100만 원상당의중앙법리권입니다 1012만. 이들이 양영필 수석권님께서 뽑겠습니다. 천삼백 천삼백구십 시삼백구십일 1391번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가 안돼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들 월요일이라 우리 대학 후배들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변 청소 주변 청소 깨끗하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